영화를 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라면서 해마에 저장된 기억세포를 요리조리 헤집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특정 장르의 영화에서는 왠지 뻔하게 느껴지는 진부한 설정, 일명 클리셰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고를 진하게 우려내면 맛이 배가 되듯 적당한 클리셰는 영화의 맛을 더욱 감칠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영화 속 클리셰를 심도 깊게 파헤쳐보는 그첫 번째 시간으로 호러 장르에서 흔히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미친듯이 준비했으니 재밌게 봐주시고요.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 무시무시한 살인마를 피해 열심히 도망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숨이 걸린 일인 만큼 그녀는 혼신의 힘을 다해 죽을 듯이 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누구라도 갑자기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면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는 법 결국 스텝이 꼬이며 땅바닥에 프리허그를 시전하게 된 그녀는 살인마로 하여금 절호의 찬스를 거머쥐게 만들어 줍니다 심지어 한번 넘어진 후에는 다리까지 절어대며 더욱 긴박감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데요. 뛰기만 하면 넘어지고 달리는대로 자빠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맺혀지고 나뒹굴고 살인마 입장에서는 굳이 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궁극의 원맨쇼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긴장감 조성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인공들의 약한 관절은 거의 필수라고 할수 있겠지만 때로는 살인마를 아득히 따돌리고 캡틴 아메리카처럼 질주하는 슈퍼한 피지컬을 가진 주인공들도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긴 그랬으면 애초에 도망칠 일도 없었겠지만요 어느 낯선 곳으로 여행을 오게 된 불특정 다수의 젊은이들. 여행이라는 단어가 주는 흥분과 설레임 때문인지 대부분 여행 첫날은 늘 쓸데없이 붐떠있기 마련인데요. 여기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등장하는 정체불명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잔뜩 분위기를 잡고 으슬으슬한 면상 디테일을 선보인 뒤 주인공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게 되는데요. 마치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다 알고 있다는 듯 놀라운 적중률을 가진 예언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오게 됩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알수 없는 영화 속 주인공들에게 이런 재수없는 멘트가 통했을 리는 만무했겠죠? 결국 노인네는 개무시를 당하며 쫓겨나게 되고 주인공들은 찝찝한 기분을 아는 채 하나둘씩 작살나게 된다는 뻔한 스토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긴 이런 상황에서 낯선이의 말을 듣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누군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1% 정도는 믿어봅시다. 공포 영화를 보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거울을 활용한 점프스케어 일명 거울을 조심해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잡덕에 취해 있는 사이 갑자기 거울 속에서 뭔가가 튀어나온다 라는 게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은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가다 실제로 뭐가 훅 치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놓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겠죠 한편 이 같은 거울을 이용한 장면들은 딱히 실제 거울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엇이든 비슷한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영화 속에서 한층 기발한 방법으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이용한 낚시질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죠. 어쨌든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이런 구도와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그 뒤에는 뭐가 됐든 일단 깜짝 이벤트는 확정이라는 거꼭 명심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다시 시작된 살인마와의 추격전 얘들은 지치지도 않나보네요 어쨌든 쉬지 않고 뛰다 넘어지길 반복하던 주인공은 결국 스스로를 막다른 곳으로 내몰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 안으로 몸을 숨긴 주인공은 이제 살인마에게 발각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인마의 동태를 살피게 됩니다 더욱더 커져가는 심장소리와 함께 양껏 조여들기 시작하는 진격의 과략근 바지의 특정 부분이 힘차게 젖어오고 손과 겨드랑이에서는 땀샘이 폭발합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별 생각 없어 보였던 호구같은 살인마들조차 이맘때만 되면 쓸데없이 꼼꼼해진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설상가상 이럴 때꼭 전화벨이 울리는 미친 시츄에이션이 펼쳐지게 되면서 영화는 염통이 방광을 치고 올라오는 스펙타클한 연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결과는 둘중 하나겠죠? 그대로 잡혀서 골로 가거나 아님 또 열심히 뛰다가 넘어지거나 결국 또 이런 식이네요. 제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왠지 든든하죠. 좀비들이 때로 몰려든다 한들 차로 밀어버리면 그만이고 잔악무도한 살인마 역시 차로 밀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기적인 능력 때문인지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자동차들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일단 무사히 차를 탔다 할지라도 얼마 못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 반대로 차는 멀쩡한데 길이 막혀 있는 왠지 씁쓸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시동은 또왜 그리 안 걸리는지 백날 관리 잘하고 기름 꽉꽉 채워놔봤자 이런 영화에서는 노답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역시 뛰어야겠죠. 현대인의 필수품 휴대폰 그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과 편의성을 갖춘 21세기 최애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멀쩡한 자동차도 못쓰게 만드는 공포영화에서 이런 사기템이 재기능을 할수 있을 리는 만무했겠죠 일단 전화기가 있어봤자 통화불가로 뜨는 건 기본이고 배터리는 언제나 1% 미만 간신히 어찌어찌 통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얼마 안가 끊어지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평상시에는 이런 일 거의 없거든요. 어쨌든 폰이 후지든 지역이 후지든 아닌두 경우가 한꺼번에 몰아치며 보란듯이 성사됐든 결국 주인공은 또 다른 살길을 찾아 미친듯이 뛰어야 합니다. 어째 대자뷰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이겠죠 치열한 접전 끝에 간신히 살인마 를 물리치고 끝끝내 살아남게 된 주인공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 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 보지만 이내 죽은 줄 알았던 살인마가 갑자기 되살아나며 주인공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대체 어디서 무슨 스킬을 찍어주신 건지 언제나 한결같이 2페이지로 돌입하며 주인공을 당황하게 만드는 최종 보스들. 개중에는 물론 애초부터 인간이 아닌 녀석들도 존재하긴 했지만 분명히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활. 닥치고 힐링 팩터를 시전하는 몹쓸 사기캐들도 틀림없이 등장해 주었었죠. 어쨌든 이렇게 되살아난 친구들은 마치 한정돼 있는 러닝타임을 고려한 듯 살짝 폭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허무하게 갈 거면 뭐하러 되살아났나 싶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해야 영화가 산다는데 어쩌겠어요. 앞으로도 살인마의 부활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옛날 젊은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젊은이들은 무분별한 식구금 장면을 남발함으로써 살인마의 표적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일명 거사라고 불리우는 이 행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녀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촉발시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으로 회귀하게 만드는 인류번영의 숭고한 정신이 담긴 매우 바람직한 행위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대다수가 모태솔로였던 살인마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내추럴한 뽐뿌질이 마냥 탐탁치만은 않았을 터 결국 공포영화라는 틀 안에서 거리낌 없이 옷을 벗어 제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살인마의 희생양으로 가장 먼저 찜꽁당한 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왔습니다 그나마 끝까지 할거다한 애들은 차라리 덜 억울하기라도 하죠. 중간에 하다가 끊긴 애들은 아뭐 상상만 해도 환장하겠네요. 어쨌든 사랑도 좋고 분위기도 좋지만 그래도 때와 장소 정도는 가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딱히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슬쩍 한번 던져봅니다. 공포 영화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장면을 꼭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갑툭튀, 바로 점프스퀘어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싸해진 분위기 속에서 음산한 브금으로 멍석을 깔아준 뒤 결정적인 순간에 갑툭튀를 시전, 자기도 모르게 뒤구르기 후 프리즈를 하게 만드는 일생일대의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은 호쾌한 효과음을 통해 그 충격이 배가 되기 마련인데요. 따지고 보면 별 시덥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 왠지 귀를 찢는 듯한 파열음이 함께하게 되면 한층 더 액티브한 리액션 대잔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법이죠. 어쨌든 공포영화라는 장르적 특성상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적당한 쫄깃짜릿함을 즐겨 보시는 것도 딱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공포영화 그런 재미로 보는 거니까요.